자반증 환자분들은 초반에 특히 식단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. 그럼 식사 외에 드시는 과일은 다 괜찮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우선 귤, 사과, 배. 꼬도, 토마토, 오렌지와 같은 과일은 드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과일은 대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수박과 참외, 메로, 딸기는 특히 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더 조심해주셔야 되고요. 이외에도 감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자반증 초반에는 섭취를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과일을 드시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서 꺼내서 미지근해지면 드시고 늦은 저녁이나 주무시기 직전보다는 활동하는 낮시간에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